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드디어 오버워치에 새로운 신규 스토리 모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에 떡관만 드럽게 던지고 스토리엔 진전이 없던 오버워치가 마침내 스토리 모드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버워치 기간 한정모드 응징의 날이 트레일러 만화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만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랙워치의 과거 시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8년전 블랙워치는 탈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날로 대담해지는 테러 자행 거기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많은 희생자들 결국 블랙워치는 탈론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탈론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작전을 짜고 있는 본부에는 이미 탈론의 스파이가 침입한 상태였고 블랙워치 로마 기지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켜버리죠 이 과정에서 위도메이커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 제라르가 중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블랙워치의 수장이었던 리퍼는 크게 분노하여 탈론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모리스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비공식적으로 승낙을 하게 되어 블랙워치의 멤버인 리퍼, 겐지, 매크리 모리아는 탈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이번 오버워치 기간 이벤트에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탈론의 근거지를 박살내는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옴닉의 반란보다는 좀더잘 짜여진 몹들 디자인과 보스 디자인 등등 많은 부분에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추가가 되는 오버워치의 스토리 진행 간지 폭발하는 우리 블랙워치 유언들과 함께 탈론을 박살내는 이 이벤트는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록보관소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스토리 모드의 추가를 암시하고 있는 오버워치. 어서 빨리 많은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블리자드다운 풍부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